자, 이거, 빨간색으로 써있는 거아주목해봐이 부분이죠. 공통점을 찾아. 두 개는 공통점이 있죠. 209, 209하고 212의 공통점은 올리트 원형이라는 거죠. 올리트 원형. 요거 이제 공식화 시키면 돼요, 이렇게 자, 투명세 부사형법 중에서, 부사형법 중에서 결과를 나타낼 때 올리트 원형이 나오면, 요건 무슨 뜻이냐. 어? 여기는 자 원형이 나왔었죠 동사 원형 여기는 뭐가 되냐면 그냥 동사가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석면 된다 하지만 결국 뭐 뭐가 하자 자 이게 너희들 내신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자그다 동사의 시제를 찾아야 돼요 자기 자, 브 나왔어요 세 예. 이게 봐봐 이게 예. 구조대가 어 리스크 파티 구조대가 셋업 출발했어요 했던 새벽녘에 In s 에 c h of the missing hikers 어, 실종된 행방불명된 하이커들 등산객들을 찾아 그지 끊어지죠 이렇게 구조대 The risk p a r 이래서 영작도 하는데 출발했다 자동차고요 새벽녘에 뭘 찾아 잃어버린등강객들 찾아 하지만 어떻게 했다 came back. 동사 써주면 돼. 이게 있잖아. 어플어서 동사 쓰면 된다고. 여기는 이 원형이지만. 알겠지? 시체에 맞춰서. 돌아왔다. 끝. came back empty-handed. 자, 어떻게 돌아왔어 빈손으로. empty-handed. 어, 언제? at dusk 모양. 땅거미가질 무렵. 해질 무렵이죠. 해뜰 무렵에 나가서 해질 무렵에 돌아왔다는 얘기야. 이해되 자, 똑같은 방식이야. 얘 오리토 원형 살려줘야 돼 그대로 이런 건 이제 결과적법이라고 얘기한다. 할수 있니, 형? 자 다시 every year. 서 봐, every year 매년 매년 끌어줘. 수천 수천 권의 책들이 마한한 복수를 나타낸는 s 부터 있어야 돼수천에 수천 권의 책들이 아퍼블리스트 출판되어집니다. 현재 그리고 many of them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책이죠. 많은 책들이 그 책들 중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니까 자 어트랙트 자 끕니다 끌다야 어트랙트 원래 AD고요. 어 n 이 AD 구요 이게 변형된 거예요 자음동화라고 그랬잖아이 트랙트는 뭐냐면 To Draw의 뜻이야 드로우, 끌다 어디어디로 끌어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도 끌다 라는 얘기는 뭐야 어 나를 어떻게 해? 주목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ttract가 매료시키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다. 끌다, attraction.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유 이력할 때 이력. m o m e n t a r y 하면 순간적인 이런 뜻입니다. 요거 조심해요. 요거 순간적인이고, 자 이런 단어도 있어. moment. 자, 어미가 단어죠. t e s 가 되는 뭐니? 이거는 중대한이라는 뜻이야. 순간적이 아니라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뜻 사용이 돼요. momentary. 이건 순간적인 일시적인 여러분들 알고 있는 템 e 러리 o r a 이런 단어 있을 거예요 템 e 러리 일시적인 용어 동요. 그래서 순간적인 관심을 주의를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 줘? 하지만 자 여기 지금 시제 뭐였죠? 좀 아까 읽었잖아 우리 시제 현재는어 하지만 그다음에 주어는 뭐였지 어 복수였네 하지만 어떻게 사라집니다. 법으로서 동사로 바꿔주면 된다고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진는데요 gradually, 점차. 뭐로부터? 선발으로부터. 그리고 뭐로부터? 독자들의 마음으로부터. 됐지?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자, 요거그 다음에 요런 규칙 말고도 자 우리가 결과적 용법을 나타낼 땐 동사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동사 가지고. 예를 들면 리브 동사. 다음에 여기처럼 grow 동사 알겠지? 아? 어. 리브 동사, grow 동사 이런 동사 뒤에 수부 동사가 나온다, 모르 본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결과 정구요. 그 결과 동사라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 알겠니? 이거 다음 자 그대로 해석해 주세요. grow 동사 나는다자 여기 다시 since Korea manufactured its first car in 1955. 시스는 여기서 뭐만 이후로라는 뜻도 되고 뭐만하기 때문에도 되는데 여기 시대가 현재 완료예요. 자, 이거는 시간으로 봅니다. 뭐만 이후로라고 본다는 얘기야? 시간으로 보니까 한국이 뭐 만들었어? 제조한 이후로입니다 최초의 자, 자동차를 1955년에. 대니? 이게 폰이었나요? 폰이? 최초는 아마 폰인 줄 아나? 어, 도로 같긴 해요. 짝 작죠? 폰이 쪼단 말이니까 작겠지, 그지? 그래서 한국이, 어, 출시 자동차를 제조한 이후로야, 1955년에. 자, 이트는, 한국은, 어떻게 했어? 어떻게 왔어? 어떻게 했어? 성장했다는 거지. 성장했고, 그 결과, 뭐뭐가 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되니? 언제 세개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 또한 가지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요? 미안합니다. 영자. 영자. 영자. 되니? 지우면? 응. 될까? 보자. 자, 연결 하나면, 여기. 에 하나만 해볼까, 그냥? 이정 되는. 똑같이 끊었어요. 어떻게 했다? 출발했다. 오랜만에 해보자. 자꾸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나 어. 다음에 모양은? 응? 햇들 보려면. 짧게 잡게. 뭐를 찾아? 어 자. 아 잃어버린 행방불명된 바로 뭐를 등산객들을 찾아 시작했을 때 찍찍찍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찾아 어 바로 여기 이제 모아어 하지만 돌아왔다 그 다음에 빈손으로 어디게? 엔진 몰이에할수 있겠지? 지우다? 둘 거야? 자, 지웁니다 흔적도 없이 너희는 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한글의 재배어 어떻게? 한글의 재배어 이렇게 안 나오겠죠? 학교 시험 문제는 맞춤법에 아, 맞춰서 한글식 모순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건 한글 재배열, 영어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영어식으로 바꾸는 게, 그죠나 한번 불러봐 빨리. 같이 했는데 왜나 혼자 해서? 파티, 응? 위스큐 파티, 위스큐 레스큐 파티. 어, 이어도는 된다. 출발했다. 세로, 세로. 어, 바다 다른 게 나오면 다른 거 써도 상관없어. 출발했다, 그지? 자한점뭐라봐요엣엣던던 yeah, yeah. 던. 팝송 좀 들어라. 주다스 프리스의 비포더던' <웃음> 나만 하는 거야. 고전이다. 올드 팝송. 언제 언제 팝송. 그 어? 굉장히 유명한 노래요. 비포더던 이게 <목소리> 올라가면서. 는 여기 치에 나올 거야. 비 비포더던이라고 해서 동료기특기 전에. 오 어, 가사도 좋지 않아요? 제목도 좋지. <목소리> 행방불명된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아 누구 누구를 찾아 어인 s e a r c 어 행방불명된 Missing 등산객이 뭐야 하이, 오. 하이, 하이 맞아 오. 하지만 너무 했다 여기 쓸 필요는 없죠 그냥 정사로서준다이지 어떻게, 어, 역시 어울리네. 돌아왔다, 이거 컴백. 빈손으로 해요. Empty Handed 빈손으로. 언제 들어왔대요? 뭐야? 음. 아, 이게 아, 뭐야? 더스쿨? 아, 이게 야 d u s 아, d 스 s 맞네. 만들면 돼, 만들면. 연습만 하면 된단 말인데. 근데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야아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쏘 봐. 매니 자, 수천 권의 책들이. 어떻게 된다? 출판되어진다. 한된다 그리고 또 어, 많은 그것들 많은 것들이 그것들 많은 것들이 끝나 끊고 어디앉나 여기 집에되 있네 이렇게 지워버려 뭐한다 끊다 뭐를 순간적인 순간적인 관심을 드니 하지만 뭐한다 사라진다. 그렇로 하지만 사라진다. 뭐? 점차로 오이 험차로 되면 모로부터 선반 그리고 아니 선반과 선반과 선반 독자들의, 어, 독, 선반들과 독자들의, 어, 마음에서, 생각에서, 마음으로부터, 헤드스인 거 거의 다, 아, 아, 아, 씨. 해봐, 이제. 지워, 지워, 지워. 해봐, 이렇게. 어, 똑같지 지워. 내도 네, 써봐 자 맞나 이거 여기까지 쉬워 얘도 쉬워 안주면 안되고 한 그릇은 남겨놔야 지겠지 아, 쉬웠나 이거 써봐 이제 <웃음> 자 불러보자 뭐라고 쓴거니 이거 에브리기 어에브리요 왜냐 자 수천 번의 마이너 복수니까 다운전드어브스 복수, 이런데죠? 승판된다 수동패네요. 아 어브리스, 어브리스 그다음 뭐야 엔드로 그리고 그것들 많은 것들이 매니어보, 램 매니어 램 끈다 끈다 복수니까 자오트라이트 순간적인 관심, momentary, attention인가요? attention, 순간적인 관심을 끈대. 하지만 결국 사라진다, 음. only to disappear. 그 다음에, 점차로 gradually 끊고, 뭐이게 손반들과 독자들의 마음으로부터 한꺼번에 스텝이니까 프 손반들은 뭐야 어브죠 네. 원래 이 셸프죠? 셸프의 복수형이니까 셸죠 손반들과 그 다음에 또뭐 있어? 마음, 마음이든, 마이드 뭐야 독자들, 리더즈. 되나? 관사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됐죠? 자 이런 식해서 이제 정리내면 됩니다. 뭐가 빠졌네요? 너희 씨 하는 분 어딨지? 어, 뭐가 빠졌어. 관사. 바이사. 관사는 걔네들도 참뭐다 틀려. 우리만 틀린 거 아니니까. 아, 아, 귀찮다. 이거는 바라세요. <웃음>